처음에 볼때좀 울컥했어요 <웃음> 사실 이 노래도 세상에 안 나올 수 있었던 노래잖아요 <웃음> 박수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여기 박수 쳐야 돼 <웃음> 칼군무에 집중하기보다 느낌을 살리면서 대신에 이런 좀 서로 티키타카 관계 속에 잘 드러나는 이런 디테일들을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보기 행복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해의 취향 진해입니다 우리 빌보드 1위곡 다이너마이트 댄스 프랙티스 영상이 올라왔어요 분위기 자체가 되게 신나고 즐기기 좋은 곡이잖아요 전체 댄스 보면서 춤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마스크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입술 주변에 지금 좀 숨이 올라와 있어요 입을 벌리는 게 지금 되게 어려워서 아 이만큼밖에 안벌어져 벌어지는... 발음이나 특히 어, 웃는 모습 <웃음> 이게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아파요 아파서 잘안 벌어져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출발해볼까요? 일단 첫 대형부터 전국 센터에서 전국 혼자 뒤돌아 서 있고 RMG는 앞에 정면 바라보면서 대칭 이루고 있고요. 제엽이랑 슈가도 서로 대칭, 지민비도 서로 대칭인데 포즈에서 양손이랑 다리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살짝 바리에이션을 줬네요.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아아 하면서 어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아 저는 여기 이 시작 부분부터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지민이랑 뷔의 관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실패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 시작할 때 지금 되게 짧거든요 진짜 몇 초밖에 안 되는 이 순간인데 뷔랑 지민이 짧은 시간에 주고받은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보면 자이 느리게 한번 볼게요 어우 나 빠르게 감아버렸네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보시면 니다 지민이 먼저 이렇게 고개를 아예 돌리고 귀는 딱 시선만 돌리면서 서로 같이 참. 손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되는데 이때 요 한쪽은 살짝 조금 더 마음이 있는 듯하고 한쪽은 마음은 있는데 드러내기는 싫고 시크한 듯한 이런 느낌 약간 미묘한 느낌이 드러나는 재밌는 순간 진짜 몇 개의 동작이랑 표정만으로도 상황을 재밌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여기에서 인트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다시 원래 속도로 돌리고 아 제이홉 너무 신나요 제이홉 너무 신나 전정국 솔로타임 이번에 전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댄스 쪽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아... 몸 저, 저 꺾인 것봐 아! 이번에 다이너마이트의 마이클 잭슨 안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이클 잭슨 스무스 크리미널 동작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발차는 킥 동작도 스무스 크리미널에서 가지고 온것 같아요. 다 시원하고요. 좀 동작이 올해 초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좀 시원시원해진 느낌이에요. 자신감도 좀더 붙은 것 같고. 그렇죠. 진짜 시원시원해. 방금 한말 그대로지 않아요? 진짜 표정에서 이 묻어나는 자신감. 아, 말을 미리 해버렸네. 진짜 자신감이 물씬 묻어나지 않나요? 표정 봐. 여유로운 표정. 아, 그리고 이 대칭 봐봐. 대칭. 팔 대칭. 진짜 아름답게 완벽해요. 어. 어. 방금 쫙 올릴 때도 웨이브 샥. 몸통은 웨이브 샥 해주면서 최대한 길게 그려주는 요 선. 아, 아름다웠어요. 자 이제 또세명 등장 v r m j h u 등장했어요 어! 또한번더 발차기 태영아 그렇게 움직임 어떡해 진짜 제가 방금 좀 V 움직임이 되게 놀랐던 게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진짜 비 움직임을 보고 놀랐던 게 지금 움직임을 보면 포인트가 하반신이란 말이죠? 골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텝을 밟는 게 지금 포인트인데 이때 상체 디테일 가장 좋았어요 제일 몸이 잘 보이는 옷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일 잘 드러났어요 느리게 한번 볼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상체 상체 이때 상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리고국은이짜국은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진짜 놀랐이 진짜 발랐테일발디테테일분디테이 봐봐, 에디이일이부 디테일 이이뭐 벌어졌다가 분일때이로딱 포인 이워지는이 디테일을 제일 포인트 잘 살리고 있어. 이제 전부 단체 모였고, 다시 원래 속도로 돌려서 볼게요. 전체 등장. 어, 이제 제이제이제제이시 다시 모이 단체로 모였을 때 다시 한번 킥! 앉았다가 올라올 때 이때 제이홉 웨이브 진짜 좋았어요 이 다른 멤버들은 지금 이 웨이브를 앉아서 웨이브를 하고 올라오고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제이홉은 웨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형을 이동해야 되잖아 요? 그래서 올라올 때 훨씬 더좀큰 반동을 줬어요 확실히 동작은 좀 크게 크게 시원시원하게 하면 눈에 잘 들어오죠 아. 아 이때 이때 이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어깨 디테일도 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이홉 역시 괜히 댄스 멤버가 아니에요 앉아다 나오고 웨이브 하고 이제 훅 들어갑니다 방탄소년단 안무들을 보면 빡센 칼군무가 되게 특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보면 기존 안무랑은 조금 달라요. 칼군무에 집중을 했다기 보다는 그 느낌 이 느낌을 살리는데 집중을 하는데 칼군무를 한다 이거 사실 좀 멋없거든요 느낌이 안 살거든 이번에는 이 칼군무 보다는 이쪽좀 느낌을 살리는 쪽에 좀 자유롭게 흥을 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추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한것 같아요 일단 후 부분 보겠습니다 어, 확실히 더 확실히 더 신나죠 그리고 지금 방금 달이 올라오면서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는 거 이건 생각나는 안무가 있죠 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안무가 좀 생각이 나네요 정국이 지금 센터잖아요 튕기는 거 보셨어요? 와 지금 탁탁탁탁 탁, 탁, 탁. 와 튕기는 게스타카토가 진짜 대박이었어 튕기는 거 위치도 탁탁탁탁 이동되고 탁탁탁탁 사방으로 착착착착 튕기는 게 방금 튕기는 이 느낌 되게 매력적이었어 자 이제 지민철 아 노홍철 <웃음> 우리 홍철 m e 제이홉이 지금 정국이 센터에 있을 때랑 느낌이 확 달라진 게 딱 늦, 튕기는 느낌이 진짜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지민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 느낌이 강해요 앞으 치고 나올 때도 흐르듯이 그래서 그렇죠? 스텝 바른 것도 그렇고 마기크 작스 되게 부드러워요 음. 그래서 이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감칠맛이 나는 거죠 와와와 자, 어깨 움 음, 어깨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미 비가 저 비주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거에서 우리는 일단 게임이 끝이 나는데, 아 어떻게 방금 어깨 움직임이 다리? 그러니까 다리는 타카톤 느낌이면, 살체에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계속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느낌이 계속 공존해 있어요. 아. 아 진짜 안무가 되게 감칠맛나요. 어어 어. 어, 어. 저이 그치 이런 이런 이렇게 서로 관계성이 드러나는 부분 방금 뭐였나요 존? <웃음> 이 표정만 진짜. 착착 착. 아, 어. 오. 계속 돌리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안무가 칼군무보다 꼼꼼하게 보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멤버 하나하나 하나 느낌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계속 좀 돌려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좀 돌려도 이해해주세요 이제 RM센터요 두 번째 벌스에서는 그냥 같이 서로 다 같이 서로 좀 주고받는 느낌이랑 대형 변화 위주로 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슈가 타임 확실히 슈가는 볼 때마다 담백해요 진짜 담백해서 항상 중심을 되게 잘 잡아주는 멤버 어떤 컨셉이든지 간에 중심을 딱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멤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래에서도 중심을 되게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지금 대형 자체도 그렇잖아요 슈가가 가운데 있을 땐 양옆으로 뻗어 있잖아 딱그 시소처럼 가운데 이 축이 슈가인거지 그쵸 그쵸 계속 돌면서 아 이게 시소가 아니라 팬이었나봐 나 다시 찍는다 시다시 방금 대원에서 돌 때도 숙였다가 제가 시속 안이로 팬인가봐 라고 했는데 몸을 숙였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진짜 이렇게 선풍기 날개 같죠? 선풍기 날개처럼 슈욱 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아 아, 진짜 슈가의 중심 너무 좋아요 아 방금 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다가 갑자기 팍! 강함 한방 하... 센터로 들어오면때 임팩트로 진짜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다가 확 잡아주는 느낌으로 지민이 쫙 들어왔어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감질맛 나게 살랑살랑 해주면 우리 마음도 살랑살랑 하죠 이게 진짜 이 마이크 잭슨 뭐 디스코 느낌이 계속 나는 게몸 자체가 이렇게 굽혀져 있다고 해야 되나? 커브가 되어있는 그런 특징들이 눈에 띄어요 이제 빌리지날 때는 마이클 잭슨이 모자 쓰고 상체는 그러니까 커브가 된 상태에서 골반을 착착착착 튕기잖아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커브가 되게 많이 보여요 이제 다시 후안고 이때 진짜 시작부터 제이홉이 진짜 해피바이러스가 어마어마했는데 진짜 제이홉 표정 보세요 저 제가 댄스 리그 할 때마다 하는 말인 것 같은데 표정이나 시선 다 춤이거든요 표정을 계속 보면 시종일관 진짜 엄청 밝은 해피바이러스예요 행복해 행복해 제가 그, 이 노래 곡 분위기를 표정으로 제일 잘 살려주고 있어요 제이오본 지금 자 뒤에서 크로스되는 것도 이분네쫙 <웃음> 뒤에서 크로스되면서 발 벌렸다가 내리는거 모였다 벌려졌다 내려졌다 크로스되는 대용도 재밌어요 서로 꼬이는 꽈배기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같이 해주고 쓸어내리고 케이케게아 진짜 이 찌르는 동작을 보면 진짜 이번에정국이왜센이지지알것아요요이 디스코 분위기를 진짜 너무 잘 살리네 지금 이 춤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정국이 진짜 목소리가 진짜 감트는지잖아요그 목소리가 그대로 춤으로 바뀐 느낌이에요그 정도로 춤이 지금 되게 감칠맛 나 진짜. 정말 간드러지게, 간드러지는 느낌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이제 진진진 진진 이제 드디어 진이 센터로 나왔어요 이제 진 센터 타임 짧은 거 맞지? 다시 한번 진 파트 다시 한번 봐야겠어 일액션 영상 찍을 때도 제가 할 말을 잃었었는데 이 지금 댄스 프랩티스 영상을 보면서 할 말을 잃는 파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완벽하잖아 이 간드러지는 안무를 정국이랑 지민이 한 팀이 돼서 지금 관계성을 뽐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지민 표정 보셨나요? 전국이 팔을 올렸다가 가지고 오면서 이때 지민이 받는 표정 끄덕끄덕 박수 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박수 쳐야 돼 하! 그저 박수 아름답지 않나요? 진짜 아름다워 그리고 저 진이 나오면서 착! 손키스 날려주고 또 뒤에 또 다른 킬링파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1순위 1순위 킬링파트 제 마음속 0순위 안무는 여기로 할게요 이제 다시 진타임 저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이때 강친 놀라올때 강약 조절이 이게 왜 지금 우리가 하면서 팔 벌렸다가 올라오는 이 동작은 아까부터 많았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강약 조절이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방금 이 진이 올라올 때예요. 강약 조절이랑 이 속도 조절 드링열로 한번 볼까? 자. 그 뭔가 18764 3 2 1 느낌. 오히려 느리게 보잘안 느리게 보는 게더 이상한 것 같다. 다시 원래 속도로. 그냥 원 속도로 봐도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는 게 비가 튀어 나오고 방금 보셨어요. 비가 뒤로 오면서 삭 손을 잡아당겨 레버 잡아당기듯이 비가 삭 잡아당겼단 말이죠. 그 순간에 지민이 삭 튀어 나왔어요. 이런 디테일들 칼군무에 집중하기보다 느낌을 살리면서 대신에 이런 좀 서로 티키타카 관계성이 잘 드러나는 이런 디테일들을 많이 넣어 놓은 것 같네요 너무 보기 흐뭇하죠? <놀람> <놀람> 헤이 서로서로 서로 으쌰 으쌰 으쌰 으쌰 막 힘을 주는 것 같죠 힘내요 힘내요 힘내요 힘내요 하는 거 같지 않나요? 전 이렇게 헤이 헤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저는 진짜 처음 해볼 때좀 울컥했어요 <웃음> 사실 이 노래도 세상에 안 나올 수 있었던 노래잖아요 많은 것들이 취소가 되고 바뀌고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할수 있어 메시지를 주는 거 같은데 실제로 이 노래로 빌보드 1위까지 했잖아요 이, 이 부분은 진짜 울컥 포인트 이 부분이 뮤직비디오에서 뒤에 타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색깔 다이너마이트가 깔별로 쭈르륵 터지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이때 댄스에서도 지금 멤버들이 한 명씩 다이너마이트가 일곱 가지 다이너마이트가 타다다다다다 터져버려요빵빵빵 빵, 빵, 빵, 빵. 훨씬 더 이제 신나죠. 훨씬 더 신나요. 다섯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아. 짐파트. 자 아까 전에 나왔던 벌스처럼 뒤에 배경, 뒤에 멤버들이 한 줄씩 크로스. 빵. 아 너무 신나지 않나요? 이게 원형인데 지금 이 대형도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쪽 옆쪽 묘대가 있으면 이렇게 앞. 뭐 앞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뭐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쪽 옆쪽 편은 사실 잘안 보는 편이거든요 일단 안 보이잖아 사람이 제이홉이랑 정국이 옆쪽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방을 빠짐없이 방탄소년단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형이에요 이제, 이제 안쪽으로 아, 손가락, 제 디테일이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진짜 제이홉, 진짜 제이홉 표정 보세요, 세우죠 아, 진짜 너무 행복하지 않아? 뒤 좀... 끈적끈적함.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입꼬리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것 같네. 아까보다 시작할 때보다. 그쵸? <웃음> 여전히 아파. 저희 <웃음> 표정 얘기만 너무한 것 같아서 방금 이 나온 세 부분을 봤는데 진짜 이 보셨어요? 다리 높이, 다리 높이를 숙여서. 그러니까 거의 런지 워크지. 런지 워크를 할때 우리 어떻게 뭐가 포인트예요? 다리가 높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제이홉 지금 정확하게 그 높이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스텝을 걸어 나가고 있어요. 진짜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건 군데군데서 역시 드러나는 것 같아. 아, 빡! 뻗을 때도 이 느낌 보세요. 촥 치고 뻗을 때도 이 느낌 아무나 낼수 있는 느낌이 아니죠. 아. 진짜 시작, 시작할 때보다 표정이 확실히 좀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웃음> 진짜 이 노래가 주는 힘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여기 아픈 건 똑같고 웃기 힘든 건 똑같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난 계속 웃게 되고 행복해지고 올라간 입구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이 노래 춤으로 방탄소년단이 전달하고 싶었던 거인 것 같아요 이 노래랑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팬덤믹 상황을 끝나게 할순 없잖아요 이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 이건 우리 힘 바뀌지만 우리 노래를 듣는 우리 무대를 보는 팬들한테 활력을 주자 웃게 만들자 한번 보고 나면 바로 쫙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가 이런 걸 누가 다시 평가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 안무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터칭하는 게 있는 안무이고 무대 했던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한 거랑 관련해서는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이 의미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 영상도 같이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신화의 주양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